아닙니다. 자 오늘은 간단하게 체질로 왔습니다 지금 가까운 산으로 체질 왔는데 잘 잡혀질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어제 비가 와서 체지을 하기에 좀 힘들듯 합니다 아, 겨울 체질에 대한 주의사항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 혼자서 가면 안 돼요 지금 위험해서 부모님이나 여러 명 여러 명씩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장을 잘 착용해야 돼요 복장을 잘 착용해서 뭐 저같이 이렇게 등산을 싣고 온다든지 뭐 따뜻하게 자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잠바 그러니까 위에 걸칠 수 있는 옷 같은 걸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당스러 같은 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채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채집을 시작해보도록 하죠 나무를 하나 찾았습니다 자 보시죠 상당히 굵고 진짜, 아주 오랫동안 써본 그런 나무입니다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, 제가 저번에 여기 주변에서 채집을 했었거든요 넙사나오고, 뭐 톱사도 나오고, 여러가지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나무를 폐공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한번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깨다 보니까 성충이 나왔습니다. 어,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요. 지금 여기. 키다 보니 넓적 사슴벌레 앙컷이 나왔네요. 그첫 번째 성충입니다, 지금. 어, 지금 성충이 나온 걸 보면 또 계속 성충이 나올 것 같네요. 자, 오늘 채집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, 괜찮은 시큰들이 제 땅속에 이어져있네요 이 아무래도 이 나무를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, 이 커다란 나무를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. 개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미들이 같이 공생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판 도중에 유충이 나오셨네요 야 상당히 큽니다. 어상 지금 넓적사슴벌레 왔고요.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한 10g 초반 나올 것 같네요. 오 상당히 좋은 데 진짜. 야 오늘 꼭 뽑고 가겠습니다. 자 계속 가죠. 제가 전화문과 너무 힘들어서 옮겼습니다 지금. 근데 땅을 좀팠는데 바로 성충이 나왔어요. 보세요 여기 성충 이게 번데기 방입니다 번데기 방. 그런데? 바로 톱사슴벌레 나와줬습니다. 네. 와, 와, 큽니다. 게다가, 와 크기가 장난 아니에요. 우와. 대형급 크기입니다. 대형급. 제가 예상에한 60초만 6 0 정도 나올 것 같네요. 와, 진짜 큽니다. 자, 그럼 여기를 오늘은 여기를 마저 파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체질 계속 하도록 하죠. 네 여기 성충이 또 나왔네요. 하... 여기는 다 성충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 넓적사슴벌레예요, 소형개체예요. 오... 상당히 예쁘네요. 아, 예쁩니다. 자 그럼 계속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이 나와주네요. 자 성충 이좀 골고루 나옵니다. 음 네톱사슴벌레 유충이고요 칠려고 합니다. 나무 하나 이렇게 좀 뽑았는데, 여기서 더 파면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힘들어서 못, 파, 못 파가지고. 자, 오늘은 결과물이 생각보단 괜찮습니다. 네, 사슴벌레한 표. 네, 아까 제가 휴대폰 지금 잠깐 이상하게 돼가지고못 찍었는데, 독사슴벌레한 표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안 컷도 나왔고, 수컷은 상당히 대형이에요. 그리고 넓적사슴벌레 한 표. 한표 맞췄고, 그리고 유충들. 유충들 있습니다, 지금. 유충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대충 한열 마리 잡은 것 같아요 유충. 어뭐 사슴벌레 채집은 겨울에 이렇게 나무를 뽑아서 하는게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겨울 채집은 삿과 도끼가 거의 필수죠. 삿과 도끼를 잘 유용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채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